이번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조작 사건은 친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캠프는 지금 타는 목마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조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혹시 그래서일까요 이재명의 민주당은 지금 하는 행동마다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한건씩 부정과 비리권이 터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는 하다하다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는 두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노무현의 편지라는 그런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놀랍게도 돌아가신지 십수년이 된고 노무현 대통령을 불러내 이재명을 지지하는 동영상을 찍게 한 이재명 선거캠프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 참으로 대단합니다. 영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입니다. 참 오랜만에 뵙죠? 이렇게 말입니다. 요즘에는 AI를 사용하거나 딥페이크라는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죽은 사람도 불러낼 수가 있는 모양인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노전 대통령을 지난 5일자로 불러내 노무현도 나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했다는 그런 영상을 제작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입니다. 민주당에서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늘 남탓하는 그들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영상에서 노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20대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노무현은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가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나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제 아내 권양숙 여사님도 저와 닮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고는 이어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이낙연 후보 지지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후에 이재명 동지와 함께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노무현이 꿈꾸는 사람 사는 세상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믿습니다. 믿고요. 두번 생각해도 이재명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재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우선은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뜻밖의 이재명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도 특히나 친문으로 알려진 사람들은 이 영상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엽기적 강령술 정치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친문 인물로 알려진 ufc 격투기 해설자 김남훈 씨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서 해당 영상을 공유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 성대모사로 이재명 지지선은와 진짜 정말 당신들 이렇게 썼습니다. 친문성향 커뮤니티에서도 화가 나서 말도 안나온다. 이것이 더불어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라니 믿을 수가 없다. 이건 진짜 아니다. 노전 대통령에 대한 큰 신뢰다. 이런 반응들이 줄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오늘 방송에서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반응들을 급히 좀 살펴보고 민주당 이왜 이렇게 허둥대는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방송에 앞서서 김천의 시사이다 를 구독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대한민국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데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하나하나도 이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꼭 오른쪽 붉은색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SNS에 이런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댓글 안 쓰는데 미친 거냐 진짜? 감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만하다니 민주당 니들은 이제 사면 초과인 걸 티내냐? 권양숙 여사님을 욕보이고도 살아남기를 바라는 거냐? 정말 쓰레기 오물 집단 국민 대대수가 존경하는 분이다. 노무현 만큼은 팔지 마라. 상의적인 시체팔이 대단하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시겠네 니들이 제대로 미쳤구나 저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죽은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지 생각도 양심도 없는 소시오패스들 시체팔이 하나는 기가 막히다 좌파들 전체를 저격한 이런 글도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이 뭐가 중한 요뒤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권력만 잡으면 되지 좌파강령 1조 1항 전과 사범이 죽은 귀신도 불러내 이용하는군 노무현이 이 꼬라지를 봤으면 어땠을까 이 광기를 어떻게 민주당은 이리도 재정신인 자가 하나도 없냐 온통 부패하고 거짓 조작 선동만 일삼는 무능하고 뻔뻔한 내로남불집단 폐륜과 막말은 민주당 좌파의 기본 덕목 진짜 역대 최악의 민주당 정권 이분들의 말씀에 여러분도 공감이 가시는지 댓글에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여론조사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임기 막바지에 다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 중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0% 중반의 박스권에 갇혀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지지율과 비교해도 대략 15%가량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아직 문재인 지지자들 전체를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권력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에게 쏠려야 할 힘이 황혼에 다다른 문재인의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이 현실이 이재명으로서는 참으로 뼈아프게 느껴질 텐데 여러분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째, 진성 친문들이 이재명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과 이재명의 지지율에 그래서 격차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캠프에서는 심지어 박스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금기어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두번째 이재명 캠프에서 벌인 이번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상 조작 사건 은 친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민하던 친문들의 마음을 더욱 싸늘하게 쉽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의견 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 최근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고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이 문재인에게 탄압받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 그리고 과거에 반문에 앞장섰던 정동영과 정대철 등의 인사들을 최근 민주당에 복당시킨 것 이런 두 가지가 무엇보다도 친문의 관점에서는 안그래도 타고 있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기 격인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그 점도 친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결론입니다. 친문인 사람들도 반문인 사람들도 그것이 나름 나라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에 선택한 것만은 틀림없을 것 같은데 혹시 제가 틀린 것입니까 자신을 잘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는 자신을 우울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지금 대통령을 누구를 뽑느냐 하는 그 고민은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인 것만큼은 공통적인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친문 여러분 친이재명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방송을 마치면서 읽어드리려고 하는 이 sns상의 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의 목소리가 이분 혼자만의 목소리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외치고 싶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목소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득권과 싸워 이겨내는 정의로운 이재명 후보라고 이것들이 집단적으로 이성을 상실했구나 아니면 집단적으로 양심과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거나 패륜적 욕설에 온갖 비리 의혹 거짓말과 말바꾸기 뻔뻔스럽고 야비함에 더해 법인카드로 카드깡에서 소고기나 사먹고 공문을 노예 부리듯 하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윤리의식을 가진 자가 정의롭다는 거냐 도대체 얼마나 썩어빠졌길래 저런 말을 거리낌없이 내지르나 그리고 국민이라는 말좀 쓰지 마라 나는 저런 추잡한자와 추악한 집단의 국민이 아니며 될 생각도 없다 김치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